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오늘 컨셉은 약간 잠옷 네. 잠옷 컨셉이에요 제 <웃음> 응? 뭐지? 그 콧구멍 옷은? 잠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짜자잔 랜덤박스를 구입을 했는데요 사면 개라며 뭐? 랜덤박스 사면 개가 된다며 이 랜드박스 내가 산 이유는 제가 좋아하던 샵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쇼핑 샵이 어디냐면 약간 힌트를 치자면 아 졸려. <웃음> 그리고 아 하늘에 달이 떠 있네. 네온 문. 오 맞아요 여러분. 네온 문이 사업을 이제 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랜드 이벤트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택배 봉투였 왔는데 그 봉투가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담았어요 눈꼭 감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 일단은 대충 구성은 있는데 그중에 깜짝 선물이 하나 있다고 그거 살짝 기대되고 원래 너무나 갖고 싶었던 그런 아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거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지금 종이조각 같은 게 있어요 셋! 오!!! 오! 귀여좀 아, 구겨졌다는데 근데 고 맛이지 또아 여러분 너무 키치키치 키치 야야한 또 오랜만에 또기즈기 야야 따따 어! 인형 인형과 <웃음> 예쁜 파이프로 어, 이렇게 디자인돼 다음 어! 역시 좋아 하나 둘 셋! 오! 검은색이야! 검은색이야! 우와! 진짜 예쁘다! 이 라벨도 너무 이쁘 어, 약간 셀럽 같네 슬리피 테디가 이렇게 쳐 자고 있네요 이거 입고 와볼게요 내가 오버핏 좋아하는데 남자한테도 어, 생각보다 딱 정핏으로 이렇게 맞는 사이즈네요 완전 작을 줄 알았는데 다음은 깜짝 선물이 뭐가 들어있을까 이 포스터가 깜짝 선물 아니겠지? 설마? 누구? 어? 뭐야? 셋! <웃음> 스티커! 스티커 귀여워 스티커 귀여워 스티커. 로고가 들어있는 스티커가 Hey, 슬리피 테디 이렇게 d d y s l 스 p 셋! 아! Teddy, Slippy Teddy, Slippy Teddy, Slippy t 다 d d y Slippy Teddy, Slippy Teddy, Slippy Teddy, Slippy Teddy, Slippy Teddy, <웃음> 이번에는 핑크색 봄이 나왔습니다. 짜잔! 어, 얼굴이 조금 짜부스되었고, 좀, 봄 생겼네? 빈티지한 느낌을 일부러 내려고, 이런 털을 쓴것 같아요. 아주 큰게 하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게 있으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시면서, 셋! 어, 그립톡! 오케이, 귀여운 슬피 테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하트 모양 그립톡이 나왔습니다. 이건 인형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인형 같아. 하나, 둘, 셋! 오! 진짜 이 파스텔톤 내가 진짜 학교 다닐 때파스텔톤 썼다가 교수님한테 진짜 지방 맞을 뻔했는데 이렇게 예쁜 파스텔톤을 왜 못쓰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귀여운 달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귀여운 보라색 슬리피 테디가 나왔습니다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촉감도 그렇고 막 부드럽고 막, 막 소름 돋는 그런 촉감이 아니라 진짜 빈티지샵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촉감이 하나 더 있어요 깜짝 선물이 이건가? 어? 이게 큰게 뭐야? 노아인 걸 알고? 아니 음. 날 알겠니? 하나 둘 어. 셋! <웃음> 우와! 이제 끝이야! 이제 없어. 백에다가 이것저것 담아주셨어요. 일단은 이거는 스티커 얘랑 얘랑 얘랑 민트 아 민트 귀여운데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카라입니다! 다음은 어브르치네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달려있고 핑크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건 핑크면 진짜 못달고 다닌다 뭐야? 콜라보레이션 했던 그 치크? 화장품인가 봐요 이렇게 안에 양말 보컬이다 오색깔 너무 좋아 귀엽고요 네. 이제 너무 대박적인 랜덤박스까지 언박싱을 해보았는데요 내용문 샵이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오픈하자마자 제가 가서 브이고 이 제품을 가어 찍어 가지게 여러분들께 보고드릴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노스녕 안녕! 습니 안녕! 안녕!